러시아 с к и е ж 야 в о т н ы е говорят. да я 아니에요? 그런 같은아이잖가 정답. 악어. 나어 어떻게 어요 까르까르 까르까르 사자죠? r a c a r i c Sasha, d o n 이 l d c a r 까 c 까르까르 s a 까 h a c u t 까르까르 will tell him, you can m a r r 르 g 르 d 르 o 르 r e a good c r a c a r i c a r a c a r i p e d 게 r g i t p e 비둘기? 어, 비둘기. Pedergit Pierre p i e 맞았어요? 봤다 봤어 봤어 i 아, 아, 진짜 안 봤어요! e r r e p 짜자 r 진짜! Pierre Pierre Pierre Pierre 어 i e r r e Pierre Pierre 다 봐? 어떻게 생각했어요? 갈게요. 이것 좀쉬울 수도 있어. 이고고. 예. 이고고. 이고고.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아. 물에 사는 동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그런 느낌 아니고. 돌류 같은 거. 근데 물고기 소리. 아, 뭔가 뭔가 소리가 물고기. 청량하잖아 그럼 물고기가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진짜 이해가. 이구. 고래 소 이고고. 이고고. 물고기? 거북이가 구려 고구려. You don't see the single single. I g o a b a r e t a g a 가 a g 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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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자아이면호 으르렁, 사자 아니면 호랑이네. 정답, <웃음> 이거 사자는 뭐라니? 또, 바라기, 바라기. Tick, titty. Tick, t 칙치 t 칙치 i c 칙치릭! 칙치릭! Tick, titty. Tick, titty. Tonga, titty. t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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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그바 그바. 어어 개구리 아니 개구 아니? 나 오늘 한 뭐라 하냐 턱? 아니. 볼 볼. 야볼 볼. 크바크바 이렇게 불러요. 크바크바 어떤 동물이 바바 물에 사는 애야. 개구리다. 오 맞았어요. 까바가 가버리. 깍깍깍. 가버 가프가프. 호호호호가깍가 깍깍. 카푸치노. 가푸치노 어, 뭐지? 치노가 말해요. 만나요나요조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멍멍게. 멍멍대형견가 멍멍, 아, 뭐 멍멍 이러고 소형견. 어 이렇게, 이렇게. 가스, 가스. 고북이요아이거 고고. 북 거북 고고. 가? 리오시카 가발이 그리오 그리오 그리그리그 이게 왜 울어요? 난 바닷속 동물 같은데 바닷속에서 그리오 그리오 이렇게 웃을게 고래? 아니야 등치가 흐려. 얼마나? 그냥. 등치가! 윗당하나? 그 하나너 진짜로? 콤면 송아지! 송아지가 크리크리 이렇게 하고크리크리세 종류 아닐까? 또? <웃음> <웃음> 고양이라고. <웃음> <웃음> 고양이가 코르르르 우는 거 처음 봐요. 이건 사투리 아니에요? 우리 <웃음> 할머니 <웃음> <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해서 웃음> <애, 애, 애. 웃음> 할머니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웃음> 그 진짜 얘랑 얘처럼 제일 비슷하게 한번 불러 주시면 돼요. 진짜. 콩콩 똥. 아, 정답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가 흥돼지가 그랬다. 들다 그요 제가 진짜 돼지 어떻게 우는지 진짜 지금 손대면서 한번 해드려요 아, 네. 잘 들으세요. 우이? 네. <웃음> 도슬도치야, 어슬도치야 진짜. 도슬도 말이요, 말. 자, 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러시아 동물들이 우는 거좀 비슷하나요? 어떠셨어요? 고슬도치는좀 어, 네. 아닌 것 같아요. смотрели, они очень весело участвовали з а г а g d o m youtube канал и музыкальные виде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и они очень, очень хотят полететь в россию, о о о а 에 자,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꼭 러시아에 찾아가서 네, 우리 러시아에 계신 우리 킹메이커를 만나는 그 날까지 킹덤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랑 꼭 같이 만나주세요. 하나, 둘, 셋. 약속! 빠밤! 고마워요.